사실 블랙핑크 정도의 실력파 그룹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본인들의 기량을 다 뽐낼 수 있는 화려한 테크닉을 넣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안무는 돌아다니면서 대형을 변경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건 엄청난 노래, 엄청난 무대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은 우리를 왜 미치게 하는가? 안무리뷰 시작합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진아의 지향, 진아입니다 보통 색다르고 새로우면 대중성을 놓치기가 쉬운데 블랙핑크는 항상 두 마리 토끼를 다잘 잡을 수 있는 지점을 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How You Like That도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사전 홍보도 철저하게 잘 이뤄졌고 어, 컨셉이 컨셉이 컨셉이 대박일 것 같았으니까 내가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이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공기가 되니까 어땠나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죠 어,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 좀 컸어요 어? 이거 뭐지? Check. 귀에 있는 감각들을 막 둥당둥당 중당 겪어보지 못한 특이한 자극? 한번더 듣고 다시 한번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허라 싶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 음악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노래가 양파 같더라고요 들을수록 한겹한겹 한겹 벗겨지는 그 맛이 있어요 차분한 것 같으면서 웅장하기도 하고 전기로 자극하듯이 찌릿찌릿함도 있고 진짜 들을수록 계속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역대급으로 음악 리뷰를 많이 찾아본 노래였어요 지금까지 올라온 거의 모든 음악 리뷰를 다본것 같아요 <웃음> 이쯤 되면 살짝 의아하시죠 센스 리뷰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자꾸 음악 얘기만 하세요? 잘못 들어왔나 낚였나 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오셨어요 대부분의 안무가 그렇지만 가요에 붙는 댄스는 노래 안무이기 때문에 노래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주제, 뭐 흐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무 얘기를 할때 노래와의 관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이올렉 뜻은 제가 노래 자체를 이해하는데 진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이해 못하는데 제가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빨리 올려야 된다고 후다닥 리뷰를 만들면 그건 리뷰를 하는 저도 맡기고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무슨 소린가 싶고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거나 시간 낭비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내가 이해가 좀더된 상태에서 꼼꼼하게 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일매일 본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리뷰 영상이 늦어진 반명이었고요 이번에도 좀 파악하시기 쉽게 탑5로 요소별로 나눠보려고 했어요 했어요 뭐 동작, 대형, 표현력 이런 요소들 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나눌 수는 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 무대나 멤버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쪼개서 말할 게 없어서 그게 절대 아니라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이유 때문은 당연히 아니고 쪼개서 나누는 거,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 거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스타카토처럼 딱딱딱 딱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전체 흐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에게 선물 받은 지극히 한국적인 명인이 만든 부채를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노래에서 안무를 보면 가사에 맞춰져 있거나 리듬에 맞춰져 있거나 그런 식으로 안무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주제에 맞춰서 짜여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하요나이 뜻은 like 전반적으로 비트 그리고 멜로디를 몸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인트로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때 악기 소리가 나오죠. 금간 악기 소리. 이때 팔동작을 하는데 팔동작도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듯한 움직임이에요 양손을 앞으로 모아서는 몸이랑 팔을 짜잘하게 흔드는 그런 동작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음악의 잔향이 멀리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걸 몸으로 형상을 한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은 물 속에 있는 것 같이 잔잔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의 비트가 등장합니다. 부분에서는 팔을 휘두르는 동작들이 많아요 팔을 헤엄치듯이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해요 스텝은 이동할 때만 사용하고 이동 범위도 좁은 편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선도 대부분 곡선이고요 동작도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후렴구가 나오기 직전에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를 알려줘요. 그리고는 How you like that? 후렴구가 등장하죠. Like that? 노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동작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트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퉁퉁퉁퉁 퉁기는 듯한 튕기는 거 말고 정말 가야금 선 같은 걸 퉁기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등장해요. 사용하는 춤선, 몸선이 직선으로 바뀌고요 동작들도 몸을, 바지 자체를 튕기는 동작들이 많아집니다 아이솔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면서 동작들이 하나하나 쪼개져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고요 1절에서는 모르르듯이 흘러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각각의 동작들이 다 자기주장이 강해요 뼈 나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이 들 정도로 튕길 때는 강력하게 튕겨줍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하, 재밌는 건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자기의 주장이 가장 강한 동작 다음에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작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리듬감이 확 살아나면서 마무리가, 동작의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끊어지는 듯 하면서 다시 잊고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 이어져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전좀 특별한 의미를 발견했는데 을 이건 뒷부분에 또 이런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이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리사의 랩 이번 노래는 사실 리사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사랑 정말 찰떡이죠 뮤직비디오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연상시키는 그런 배경이 나왔었는데 비트도 그런 분위기로 확 바뀌면서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하게 나 내가 할길갈 거야 무슨 일이 있었든지다 털어내고 난 나의 길을 갈 것이야 잘낼건 잘라내고 버릴 거는 버려내고 이런 동작들이 나와줘요 단독 파트에서도 그루브하게 리듬을 타면서 여유로운 움직임과 치명적인 표정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서 몸은, 몸을 은몸 쓰는 거는 강렬하게 반동을 주고 튕겨내면서 빠질 것처럼 사용합니다 특히 총을 쏘듯이 어깨를 튕겨내는 거 어깨가 괜찮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진짜 강렬하고 세게 튕겨서 무대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온몸을 불살라 가면서 개별 동작을 정확하게 해내는 리사의 태도를 잘볼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리사 right like like 파트가 끝나면 이절 가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랑 가사 내용에 맞춰서 안무가 짜여졌어요. 더 캄캄한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볼수 있는 안무고 어 안무가 이렇게 짜여졌구나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짜여졌구나는 제일 편안하게 알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질감이 조금 느껴져요 우리가 그 세대는 아니기는 하지만 무성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사가 나오면 어? 이해하기가 쉽고 편한데 뭔가 어색하잖아요 친절해진 데서 오는 어색함 그런 데서 오는 어색함이 저는 조금 느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안무가 그렇게 짜여지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장점은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기 때문에 무대를 다 보고 나면 후렴구를 제외하고 제일 기억에 잘 남는 안무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후렴구는 로제가 무대 왼쪽 끝에 서 있다가 멤버들 사이를 가로질러서 훅 치고 나오면서 스타트를 끊어요 아,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강력하게 남는 부분이랄까? 이렇게 바나세를 잡아 당기는 듯한 안무가 1절에서는 제자리에서 해서 좀 정적인 편이었는데 2절에서는 로제가 이렇게 확 튀어나와 주니까 훨씬 역동적인 느낌이 들고 노래가 고조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단박에 할 수가 있어요 블랙핑크는 멤버 수가 4명이니까 적은 편이잖아요 마지막 부분 빼고는 다른 댄서들 없이 4명에서 온전히 무대를 채워요 4명의 멤버들이 대부분은 뭉쳐서 무대를 사용해서 쓰는 동선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로제가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사용했어요 크게 크게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크게 가로질러도 임팩트가 크지 않을텐데 깨 작게, 작게 작게 작게 사용하다가 한 방에 훅 그것도 두번째 후렴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파트에 다훅 치고 나와 주니까 더 노래가 빵, 안무가 빵 하고 터지고 흡입력이 확 생기는 집중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도발적이고 매력적이고 멋있었어요 최고 최고 하, 이제 그 다음에는 일절이랑 안무는 같아요 다시 look at me, look at you 하면서 리사가 센터로 들어올 때첫 번째 look at me, look at you 부분이 안무가 다른데요 멤버들이 프리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센터인 리사에게 집중이 되도록 몸을 조금 숙인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주인공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제대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멤버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형으로 주변을 감싸주거나 뒤로 확 빠져주면서 누가 이 구역의 주인공인지 바로 티가 나게 하는데 블랙핑크는 사실 멤버 수의 문제가 아니라 멤버들이 다 제각각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확실하잖아요 네명의 개성이 정말 누구 하나 다뒤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거을 타선이 없죠 이럴 때는 조금 몸을 낮춰줘서 한 명에게 집중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해서 리사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딱 집중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일사가 이 부분에서 어깨를 치고 박자를 타면서 강약 조절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까 제가 뒷부분에도 어, 뜯는 것 같으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이 부분이에요 <목소리> 박자를 정확하게 정박으로 딱딱딱딱딱딱딱잘 맞추는데 엇박 같아 보여요 되게 독특하죠 제가 봤던 한 전문가분의 음악 리뷰 중에서 하이올라이트도 그렇고 블랙핑크 다른 노래들도 정말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글로벌한데 그 안에 왠지 모르게 한국적 흥이 조금 담겨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리뷰를 제가 봤어요 그거 보고 제가 박수를 쳤잖아요 안무에서도 한국적인 느낌이 담겨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한국 무용을 해서 다 한국적으로 보이는 건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 리뷰를 듣고 나니까 어허 나만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제가 방금 조금 엇박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흩, 훗훗훗 시아니라 훗 자. 지었다가 놓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동작을 늘려줘 따가풀어지게 쓰는 거라든지 후렴구 시작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멈춰있는 듯한데 그 사이에서도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어요 고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미세한 동작들을 넣어줘서 끊겨있어 무대랑 떨어진 객석에서 봤을 때는 멈춰있는 것 같단 말이죠 자세히 쳐다보면 그 사이사이에 동작들이 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움직임이 있는 거 이게 정말 바로 딱 한국 정서거든요 딱 정말 우리나라 전통 춤의 포인트 호흡법이랑 이 들어있는 흘러가는 분위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묘하게 비슷해요 한국 전통 춤이란 그래서 동작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 사실 한복이라는 것도 곡선이 바탕이 된 옷이라서 이거 입고 직선 직선 직선 이렇게 춤추면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고 안 어울릴 수 있는 게 한복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전통적인 한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옷을 보니까 곡선의 미가 그래도 잘 살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한복이 힙합 일렉 음악인 블랙핑크 노래에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정서 호흡이 조금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한복이 어울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무가 외국 안무가 보니 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잠깐 숨고르는 타이밍이 나와요. 1절 시작 부분하고 비슷해요. 둘다 도입부분, 노래 자체의 도입부분, 마무리로 가는 관문. 그래서 둘다좀 도입부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관무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자세히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게 쿵쿵쿵쿵 쿵, 쿵 비트가 나올 때마다 동작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뭉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했던 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댄서분들이 쭈루루룩 등장을 해서 웅장한 마무리 댄스 타임을 가집니다. 사실 블랙핑크 정도의 실력파 그룹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본인들의 기량을 한껏 다 뽐낼 수 있는 화려한 테크닉을 넣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과시하기 좋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이라이트에서 like 멤버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안무는 돌아다니면서 대형을 변경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건 테크닉보다는 규모적으로 압도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댄서분들이 나오고 첫 번째 대형이 멤버들도 일렬정렬이에요 댄서분들도 전원이 일렬정렬로 멤버들 뒤에 서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집에 외 왔니? 를 하는 거죠 앞으로 전진하는 행위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위압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블랙핑크가 이 부분에서는 규모적으로 압도해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 대형을 보면 크로스 무대를 빼곡하게 빈틈없이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 갑자기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일일이 다 한번 세봤어요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감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앞쪽으로 갔다가 교차해서 사방을 채워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로, 세로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번 대형은 조금 특이한데 삼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바리에이션이 조금 많아요 완벽하게 삼각형은 또 아니에요 아디다스 형태라그래야 되나? 아디다스 형태로 쭉쭉 뻗어 있는데 그게 이어져 있는 음표 같은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형도 됐다가 정확하게 무슨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큰 틀은 삼각형이어서 삼각형에서 바리에이션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후에는 딸리꼴 모양으로 퍼지다가 일렬로 다시 정렬이 되고요 각 멤버들 뒤에는 댄서들이두 명씩 서 있는 그런 대형이 됩니다 이때도 대형이 일자로 뻗어 있지 가 않아요 왼쪽 편두 줄, 오른쪽 두 줄이 이런 식으로 각각 바깥쪽 편으로 펼쳐져 있어서 멤버들을 기준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면서 동시에 멤버들에게 집중되는 느낌도 주는 대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뒤로 돌아서 포즈 잡고 끝이라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독으로 동작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용 전체랑 구성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자, 각 멤버들 뒤에 군사처럼 댄서들이 앉아서 받쳐주고 있고요 일어나서 입 옆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포즈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선공개곡이잖아요 이게 저는 이 구성이 선공개곡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무리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시 돌아왔고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개쩌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여줄 거더 기대해도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집중해 잘 들어 이렇게 스포일러를 하고 끝이 난다 이게 선공개곡의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는 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박수 부터 연습할 때 정말 동작 하나하나 숙지하는 것보다 박자 익히고 이 노래의 분위기에 맞춰서 추는 거그 맛을 살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멋진 노래, 멋진 퍼포먼스라도 소화를 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무대를 놓고는 무대의 완성은 블랙핑크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블랙핑크라서 할수 있는 무대였고 블랙핑크니까 해낸 무대 완벽하게 자신들의 색깔로 해석을 해내서 관객들에게 선보여 주는 것 정말로 블랙핑크의 한계란 어디인가 대단합니다 제가 하율라이크된 무대를 매일매일 챙겨보면서 리뷰도 리뷰인데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노래는 이 무대는 이 안무는 왜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려울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았어요 영상이 길어나서 그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진아의 취향의 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